네 안녕하세요. 저 멸치요. 멸치 젓갈 담으려고 이거 멸치 오늘 내가 수산시장 가서 샀왔거든요이 물에다가 소금물을 연하게 타가지고 다녹으소금에을 이대로 잡고 콩렬을 여기서 채야 돼 여기서.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채주면 한 번만 이렇게 채줘야 돼요. 많이 채면안 돼. 응. 이게 요 3대 1로 넣어야 돼요.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2kg 200이니까 어 내가 720을 했어요 이게 3kg면 은 소금은 1kg 이런식으로 3대 1잘 버리는거야? 덜거놓는거야? 아 어, 이제 덜고면 끝이야 이거 이게 끝난거예요응 어, 이제 1년 있다 먹어야 돼 이거 삭은 <웃음> 다음에 이게 뭔데? 멸치라고! 멸치젓갈 아 멸치젓갈? 응 지금 멸치젓갈 담는거야 어, 난... 여기다가 여기다 소주요 한컵반 정도 부어줄게요 이게 멸 이런 1년 젓은 이제 1년씩 묵해갖서 먹어야 돼 이제 비닐을 씌우고 덮어내야돼 이렇게 이제 이게 다 됐거든요 그럼 이제 저 냉장고에 넣지 말고 그 시원한 데다가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메디지가 삭거든요 너무 시원하다 냉장고 넣으면 안 삭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이제 삭은 다음에 에, 드시면 돼요 중간에 한번 이게 소금이 다 녹으면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이게 물에 다다 다 잠기게 잠기게 됐습니다. 이제 이대로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멸치가 하얀이 색깔이 변하니까 이게 까만 봉지에다 이렇게 담아서 넣어 놓세요 이렇게 꼭 묶어 갖고. 여기서. 우리가 밖에다 놔둘 거예요. 1년 동안 밖에다 둔다고? 음. 오늘도 멸치 젓을 담았어요. 감사합니다.